5월 21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4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뭐 20대 국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법안 처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시겠지만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아까 원내대표님 그리고 당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서 좀더 많은 또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고 개정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최근 일하는 국회 만들기 그리고 원 구성과 관련돼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법사위의 체계작고 심사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저희 당은 원칙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작고 심사 권한은 폐지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과거에 새누리당에서도 아, 법사위 체계작꾸 심사기능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2012년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2015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이 발의하셨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아,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님의 아,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역시 법사위의 체계작구심사권한 폐지를 주장하셨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작구심사권한 난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형태의 원구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